여 통통한 거봐그 어... 어... <웃음> 소리 언니 방 잡아줘? <웃음> 지금 이거는 뭔데 다리를 이는 뭔데 어? 몰라. 어? 어디서 또 갔나 봐성한 어? 씨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예쁘네어 백조 같다 그래. 백조 소리는 방 잡아줘야 될 소리 인데 <웃음> 백조 같다 티 꼽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초보도 아니고 초보여도 아... 공의 역할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면 이 티를 갖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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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은 하나의 그 도구가 돼요 얘는 못을 박는데 이렇게 하면 아파 누르면 그 딱딱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일단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다가 티를 이렇게 뭐 꽂아도 되지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탁 움켜 주세요 그러면 공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손바닥에 그럼 손바닥으로 누르면 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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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k Kane here with a tip on how you can get the most out of your Callaway. Great, big bertha, epic driver. You know, you're on the 18th hole, it's a big hole. You've got to drive the ball in the fairway. Here's a simple tip that'll help you. Tee the ball a little lower. Typically, what you want to do is tee the ball so that half of the ball is above the club. But if you have to put the ball in the fairway, tee it a little bit lower. What that means is, is if you miss a little bit, it'll be low on the club face and the ball will never curve as much when it's low on the face as it will when it's high on the face. Just a little reduction in the tee height can mean more accuracy off the tee. So if you've got to put the ball in the fairway, a little lower tee height.